누구든지 집에서 쉽게 포켓몬스터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오, 어? 어? 된다. 후에 보는 거고 나빠가 즉흥적으로 <목소리> 문방구에서 파는 판박이를 활용해서 손쉽게 포켓몬스터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반 스티커는 아니고 이게 판박이거든요. 우리 애들 어디 놀러 갈때 이렇게 피부에 붙일 수 있는 판박인데. 이걸 마스크에다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물티 슈 너무 많은 물을 적시면 마스크 본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스티커만 살짝 붙을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톡톡톡 쳐줍니다.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혹시 오. 오! 된다 성공! 와 지금 처음 해보는 거잖아 아빠가 지금 인사팅이다 인사팅 뽑힌다 대박 아빠 아까게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게 어, 대박이지 샤미드 응. 떼어볼게 응야 대박이다 <웃음> 아 너무 예뻐 지유도 만들어줄게 아빠가 <웃음> 인형이 왜 이렇게 춤춰? 인형이 어떻게 춤춰 집이야? <웃음> <여, 여기도, 여기도. 웃음> 인형이 어떻게 춤춰?